안녕하세요 제이지 캠핑입니다 오늘은 충남 아산으로 차박 캠핑을 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목적지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평일이라서 그런지 조용한 것 같습니다 제대로 찾아온 건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의 목적지를 제대로 찾아온 것 같습니다. 캠핑장소입니다. 어, 경제히 넓습니다. 여기가 한 3천평이 된다고 합니다. 3천평이 여기 어, 뭐 오늘은 평일이라서 그렇게 많은 차들이 있지는 않습니다많은 조용합니다. 음, 여기서부터 캠핑구간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6월 말까지만 여기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장, 어, 장기 숙박 불가 최대 2박까지 가능하고 쓰레기는 반드시 집으로 오터파크는 15,000원, 온천장은 7,000원, 키즈 파크는 무료 이용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지금 이제 벌써 해가 질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주 캠핑장이고 여기에 가득 차면은 저쪽 아래쪽에 또 캠핑장이 있다고 합니다. 매콤 양념장의 양... 장갑니다. 바다 장갑. 일단 한번 살짝 구워 가져가야 되겠네요. 아, 반 반인데 이쪽에는 그릴이고 이거는 전골 냄비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보관이입니다 방어를 깻잎에 좀 한번 싸서 먹어볼까요 응, 음, 연기도 안 나고 좋네 여기에는 대단하다. 양이 얼마 안된줄 알았더니 양이 꽤 되네요. 음, 국물떡 어, 깻잎을 써서 <웃음> 먹으니까 맛이 좋은데요. 음. 따뜻한 게좋눈 내리는 날 이렇게 차박하고 있습니다. 와, 눈엄청 많이 내립니다. 봄인 줄 알았더니 눈이 막 이렇게 내리네요. 오늘도 아침 아침에 해가 이렇게 또올랐네요 주위 한번 쭉 돌아보면은 음, 차들이 몇대 없습니다 오늘이 음, 평일이다 보니까 지금 옆에 캠핑 하시는 분들이 한 10여명 여기 화장실이 있네요 화장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화장실이 비교적 깨끗합니다 변기도 아주 깨끗하네요 이런 여화장지도 이렇게 비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물떠달라오 하면 딱히 물이나니다자 오늘 아침에는 이렇게 세개 정도 까요 오늘 아침 식사입니다. 제가 아침에 매일 이렇게 커피 내려 마시는 거, 그 모카 에스프레소입니다. 가끔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두가지다 메이드인지 테인데 요거 작은 거는 요건 1인용입니다. 요거는 한 2, 3인용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사실 때, 1인용은 좀. 사시지 마시고 <웃음> 약간 좀이3인용을 추천해 봅니다 모카 에스프레소 라고 여기 있는 데 있네요 바로 변가 하고 델로스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이제 커피가 이렇게 올라옵니다 커피가 완전히 다 되었습니다. 아, 커피 향 좋습니다. 바비스에서 캠핑을 끝내고